개념 잡을게. 이거 <웃음> 어. 예문도 몇개안나왔어요몇개안나와가지 음. 굳이. 거기는 예문을 확인해도 될것 같긴 한데. 거기는 예 만약에 전쟁이로 하면 어지 고기 먹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 이렇게. 7, 4, 2, 그에뭐 이런 거. 7, 4, 3. 744, 이걸 해결해야 될거 아니야, 오늘, 가기 전에. 이 가정법 미래의 시대가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 이거 해결하자말이야 저도 세 개는, 저기 예문들 나와있잖아. 좀 이따 쓰고. 자, 이거 봐봐, 자, 오늘 한것 중에 과거, 과거를, 과거 완료를 했어. 근데 미래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 가정법 미래야. 이 가정법 미래는 두 가지 패턴. 두 가지 패턴. 첫 번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해서 써준 결과이고요. 실현 가능성 희박. 이런 패턴로 하나 나옵니자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 if. 자 봐봐요. 주어 주어 s 써도 되지 한번 주어 안 쓰고 s. 그다음 나빨가지 빨간색 어디 빨간색 도야 이게 예, 나온다. 아 이부 조건절에 슈드가 나오면 100% 이거는 가장한 미래입니다. 슈드 플러스 원형 이게 뭐 나오는지 시간 안 써도 돼요. 그 어, 다음에 주전 뭐 나오니. 어, 주어 나오겠죠 당연히. 주어. 그 다음에 또뭐 나올 것 같아요. 아, 두 가지 입니다 이렇게 나와도 돼요. will, shall, can, may, 어느 곳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의 과거형이 우드 슈드, 5 0코만 나오는 거죠? 우드 슈드, 쿠드, 마이츠. 이런 게 나와도 상관없죠 어차피 다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나올까? 원형, 이렇게. 네 응. 자, 그럼 해석까지 가야 될거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 희박이라고 했습니까? 해석. 뭐가? 어떻게 했을까? 설령? 뭐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어, 혹시, 뭐, 혹시, 설령, 이렇게, 혹시, 혹시, 어, 주어가, 뭐, 동사, 한다면, 뭐, 뭐, 한다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혹시라도 주어가 뭐 한다면,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가 뭐 한다면, 뭐, 뭐, 한다면, 이렇게 돼요. 혹시라도 한다면, 자, 다시, 주어는, 언어, 할텐데 이렇게 돼요. 어. 뒤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여기 막빨간색로써아지슈 이럴 때가 중요하거요 이거? 음. 음. 음. 야, 여기 지금 뭐가 기다리겠냐면, 7서서 칩서서, 칩서서, 아, 칩서 앞에로 봐보죠. 칠사사. 칠사사 예문 한번 잠깐 볼게요 그냥 칠사사 여기 나오는 예문. 어 예문 가지고 연도에 확실히 이해하기 중요하니까. 자 만일 내가 뭐 한다면 슈가나오네요 여기. 슈페어. 이거 무슨 뜻이야? 혹시라도 혹시라도 실패한다면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this time 다시 실패한다면 again 이번에도 다시 실패한다 면시험이나 뭐 이런데 실패하겠죠? 나는 뭐할 텐데? 나는 우드나 추하역에해서 다시는 시도하지 않을 텐데? 라고 나온 거야. 봐. 추드플러스 원을 나왔잖아. 우드플러스원형 나왔잖아. 여기 뭐나니슈드플러스원형 나왔잖아. 슈드프로스 그래서 아, 그럴 리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주어가 무도와 동사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이번에 다시 실패한다면떨어진다면 나는 다시 시도하지 않을 거야. 이게 가장 큰 미래예요. 두 번째 패턴입니다. 여기가 개념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 이건 실현불가능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실현불가능이라고 얘기한다고. 실현불가능. 야, 실현불가능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상상가정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상상 속에서 난 존재. 그해서 상상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패턴 익혀야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패턴은 if 나오죠? 잘 봐요.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여기 뭐가 나올까요? 월프가 나와요. 어, 월2 원형, 이렇게 나와요. 아, 월2 원형, 이렇게 나온다. 원형이야. 흔님 주전은 뭐 나와요? 주문하고. 어, 여기 그냥 우슈쿠마. 우슈, 쿠마. 우두슈도 쿠드마이트 플러스 뭐 나와? 원형, 이렇게 나와요. 흔님 그렇지. 중요한 핵심문 뭐니? 월2가 나온다는 거예 월2! 자, 요거 이제 해석을 깔끔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 뭐라고요 설령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전제가 붙어요 없겠지만 응?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뭐뭐 한다면 만일 뭐뭐 일하면 이런 식으로 그치 어. 주어는 너만 된대 상상과정이라고 그랬죠? 상상과정 필요한 물가능? 어, 절대 그럴 일 없어. 만약에 내가 어, 다시 여자로 태어난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많이 보지 않아요? 뭐 다른 거 예문 한번 해볼게요. 많이 그런 일 없겠지만 설령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자 어떻게 쓴다? w 투 r e to be one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일 없겠지만 이런 거는 실은 불가능한 거 아니야? 나 남자야. <웃음> 혹시라도 내가 여자를 결혼한다며. 나는 뭐할 텐데? <웃음> I would marry. 누구와? 그와 <웃음> 결혼할 텐데. <웃음>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여자를. 싫어한다며. 알겠지? 어, 그 사람과 결혼할 텐데. 거기 실은 불가능한 거죠.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어. 봐. 여기에 형태. 형태 기억하고 내용만 이해하면 끝이야. 알겠어? 그거. 자, 지금 마무리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거기 742부터 음. 요거는 바꾸진 말고요 해석만 적습니다. 어디까지 다 써봐, 한번. 씩 745까지만 쓰면 돼. 742부터 745까지. 해봐.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기가 딱다 져진 거고요호나까지만 바꾸시면 돼. 여 복잡한 것들. 다음주에 아, 또 처리하면 되니까